네. 음. 엄청 지저분이야. 우선 쌀이가 제일 잘하는 농청소를 시작할게요. 눈청소 잠깐만. 야, 어디야? <웃음> 눈청소 이거를 버리고 누세요 네. 눈에 3분간 마사지를 마사지 마사지. 메시지. 빠밤. 그런 다음 앞면 비즈로 위치를 해줄게요. 이렇게. 눈앞을 밑으로 이렇게 눈 앞을 비치를 이렇게 눈 근거리 대고 해줍니다. 그리고 아이 잘했어. 아이 잘했어. 사료를 하나 먹여요. 다음 다시 새걸로 이쪽을 문질문질해서 말릴게요. 문질 물기를 닦습니다. 눈물을 닦아내요. 눈물을 닦아내요. 이쪽도 아이고 미안. <웃음> 눈물을 닦아낼게요. 그리고 또 잘했다고 간식을 간식을 줍니다.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이 잘했어. 살짝 다렸어 그다음에 저희가 쓰고 있는 열면 파우더처럼 되어있거든요. 파우더 보이세요? 파우더 파우더라서 파우더를 파우더를 손에 이렇게 꼭짜 이렇게 눌러서 묻힙니다. 이렇게 묻혀서 쌀이 눈에 가까이 살짝 쿵. 쭉 한번 미시고 반대편도 묻어있는 걸로 살짝 쿵 쭉하면 1차 건조가 됩니다. 살짝 쿵한 다음에 이쪽에 거를 한번 더 하면서 빗어내면서 그 사이사이를 좀더 건조하게 말려주고요. 이쪽도 건조하게 말려주고 말려주고 말려주고 한번더 이렇게 찍으신 다음에 다시 한번 주의를 한 다음에 문질문질 문질문질 반대쪽도 말랐으니까 하신 다음에 이쪽을 해놓고 문질문질 문질문질 해서 하얘지도록 합니다. 앞면 빗으로 한번 정리를 해주고 마지막으로 매우 잘했다고 짜잔 간식을 줍니다 아이가 됐어요 <웃음> 쌀이 용품입니다